고습니다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.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아주 만물이 생생약동하는 지나다니면 가로수나 또 산에 아주 파란 초록이 올라오는 실록이 올라오는 그런 좋은 계절인데요. 제가 늘그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그 도토리 있잖습니까? 도토리 이게좀 고동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좀 보라색 같아요. 이렇게 도토리 깍지가 이렇게 있고 맨질맨질한 이제 도토리가 있죠. 어렸을 때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그뭐 팽이도 돌리고 뭐 어른들은 도토리를 묵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어렸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여기다가 이쑤시개로 꽂아가지고 팽이로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도토리를 한세 개만 그렸겠습니다그 <웃음> 이렇게 여기가 이제 깍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쏙 빠지죠 그러면 그 껍질 벗겨가지고 묵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참나무과, 떡갈나무, 뭐 참나무과에서 열리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옛날에 그 구황작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있냐면 도토리, 키재기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이렇게 도토리를 그렸는데 사실 은 도토리도 정확히 보면 조금 키가 큰 녀석, 작은 녀석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사실은 키가 같은 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재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도토리들의 키를 재가지고 누가 크다 작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고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음. 일을 할때 되게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아, 어, 이게 마음공부하고 이렇게 직접 연관이 안될 수도 있는데,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비유 삼아서 말씀드리자면, 우리가 이렇게 도토리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... 뭐, 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이 도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도토리가... 이땅 바깥으로 나와서 키를 막 재려고 이렇게 경쟁사회잖아요, 경쟁 치열한 경쟁사회인데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일생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토리는 도토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땅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 땅 속으로 얘네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좀 얘네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좀땅 속에 들어가서 썩는다 아주 푹 썩는다 물론 정말로 썩으면 안 되겠죠 그 새싹이 안 나올 정도로 썩으라 얘기가 아니라 비유해서 말하면 아주 푹 썩으면서 여기서 새로운 씨앗, 저기 싹이, 싹이 이렇게 나와야 예. 제가 도토리 싹은 못 봤습니다.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이 도토리 하나가 음.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그 도토리 나무가 되겠죠. 지금 이 도토리가 이렇게 크다고 요만한 크기라고 하자면. 여기다 그릴 수가 없죠 사실은 도토리가 요만하다 그러면은 이게 큰 나무를 변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그냥 큰 나무가 되겠죠 계속 자라면요 수십 년 자라면 이 밑에 그늘도 지고 수많은 도토리가 가을마다 열려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배고픔을 달래줄 수도 있고 또 새끼를 쳐서 이 숲이 울창한 그 도토리나무 숲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의 도토리인 줄만 알고 그냥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시간이 지나고 일생을 마감할 때쯤 생각하면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괜히 그 치열한 경쟁과 우열을 가리는거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도토리나무로 성장하는 그 가치의 발현, 진정한 성장 이제 이런 것에 조금 등한히하고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아깝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봄날에 우리가 겨운에 이렇게 땅 속에 있던 것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할 텐데, 우리 잠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게 다가가기도 하겠지만, 도토리가 하나의 도토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고, 도토리 숲이 될 수도 있고, 이 지구 전체를 푸르게 만들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도토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 작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그렇게 울창해지는 숲으로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또그 견성에 대한 이야기,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